관자놀이가 꺼져서 눈썹이 가다가 낭떨러지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러면 채워서 올려주면 될 것이 아니냐?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, 되면 은뭐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마필러는 눈을 위에서 누르게 되는데 관자놀이 필러나 관자놀이 지방이식은 눈을 바깥쪽에서 누르게 됨으로써